이, 이, 의의 이. 이. 마 이. 이. 와와와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그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1월에 나오는 게 거의 뜬게또 12월쯤이었어서 음. 연말을 또 되게 기다리면서 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은 어, 곡이었어 저번에 이어서 또 연속으로 음. 앨범에서 만나게 되니까 아, 한 번은 방가, 건너가지, 건너가지 했는데 아, 아, 그때. 데뷔 앨범에 이제 우리 음. 자면 하고 어, 우리 약간 데뷔 앨범 참여한 아티스트는 좀 어. 과몰입을 더 하는 어, 게 계속 같이 한줄그래 어. 어, 약간 룸메로 생각하잖아 <웃음> <웃음> 어, 방금 찍는 줄 알았는데 어 다시 만나서 더 반갑기도 했고. 음. 약간 메시지 같은 것도 블랙아웃이랑 좀 영상선에 연장 음. 있는 음. 되게 당차고 웃고가 팩이 넘치는? 그렇지. 응. 그래비티를 누가 잡쪽. <웃음> 그러니까 어떻게 음. 멋있게 그릴 건지를 좀 고민을 이게... 음. 일단 제목도 우리가 좀 대안을 어. 진짜 많이 모였잖아. 어. 음. 30개. <웃음> 네, 어. 결국은 맘모스로 그릴때 가장 중점일 수 밖에 없는건 멋있게 음. 음. 멋있는 맘모스로 어떻게 그릴지를 우리가 음.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거 같고 맞아. 그래서 뭔가 그래서 이 그냥 정말 실체가 있는 맘모스보다는 코러스에서 그렇게 방법을 결국은 남다른 존재감? 음. 쪽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것 같아 아맞 그게 음. 되게, 되게 가이드로 음. 종종 그런게 음. 있는것 같은데 동물이름이 붙어서 있는 음. 경우가 그러니까 이 경우도 사실 그런 경우인데 그 경우가 조금 까다롭기도 한것 같거든요 음. 자칫하면 되게 그 짐승이 음. 떠오르는 음. 그쪽으로 갈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최대한 크래비티 컬러에 맞춰서 음. 좀 세련된 그래도 그런 래도모습가 음. 되게끔 그리고 좀 몰랐는데 이번에 그 커플링곡으로 무대까지 해가지고 맞아. 그 아예 그 컴백 브이라이브 같은 데서도 무대하시고 음. 이래서 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바로 무대를 볼수 있어서 오 음. 이러면서 봤던 것 같고. 또작업도 우리가 음. 초반에는 음. 이렇게 다 해서. 했었는데 음. 어, 또 랩, 래퍼분들이 이제 음, 새로 써주신 것도 음. 멋있고 아예 플로우도 새로 짜시니까 그런, 그런 경우는 음. 그러니까 그 저, 내 기억에 우리가 참여했던 데뷔 앨범에서는 세림님, 음. 앨런님 두 분이 아마 랩가사 작업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랩가사를 또 굉장히 음. 잘 쓰시더라고 음. 음. 나는 그스타십에 음. 랩래퍼 <웃음> 래퍼 두 분, 그 그러니까 멤버 중에 래퍼 두 분이 이렇게 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페어처럼 음, 이렇게 하고 음, 음, 맞아 맞아 맞아 <웃음> 그런 것도 되조화 그 편이어서 <웃음> 그 애정은 우리가 들어냈으니까 <웃음> 이미 <웃음> 이번에도 그 세린님하고 엘로님하고 음. 되게 멋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웃트로 조금 어,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노래를 듣는데 마지막 아웃트로의 가사에 뭐 아직 한참 더 남았은 음. 우리? 요렇게 하고 마무리 되는 것도 아 여기 괜찮은 것 같다라는 <웃음> 생각과 그 한참도 남은 그 기간에 함께 하고 싶다는 <웃음> 그런 생각을 했어어 <웃음> 아직 가기를 멀지 그럼 가, 이제 시작한 하 아웃 네. 음, 그래서 뭔가 블랙아웃 때는 수록곡이었고 암모스도 수록곡 이지만 무대가 있는 스로코를 했으니까 <웃음> <이제> 야심을 <웃음> <웃음> 언제나 우리는 꿈을 꾸잖아 그렇지, 계획을 세우고 <웃음> <웃음>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또 그런 다음에는 <웃음> 이제 맘모스와 같은 음, 음. 그런 그런 맘모스급의 타이틀을 맘머스 성사를 시켜 보면 좀 더할 나위 없겠다 처음 <웃음> 저번에는 그렇게 청량한 이미지도 음. 잘 소화를 하시고 이렇게 음. 또 강한 느낌 네, 타이틀곡도 되게 음. 세고 멋있고, 음. 이런데 수록곡들도 되게 다양하더라고. 아예 음. 랩이 엄청 무겁게 작고 가는 곡도 음. 있고, 그런 되게 발라드 같은 곡들도 있고, 그래서 음. 되게 다채롭고, 앞으로도 음. 어떤 행보를 그러게. 이어갈지도 되게 기대가 음. 되는. 우리가 썼던 게 조금 비슷한 느낌의 곡이어서 블랙가운이라 그런 음. 것을 음. 음, 그렸으니까, 다음 앨범에도 참여할 때에는. 음. 다른 느낌으로, 아, 다른 단어로, 다른 자있 <웃음>